超久しぶりの動画ですね最近は本当に家から一歩も出ない怠け者みたいな生活をしています仕事も在宅なんで家でやってるしで家にいる時間が長くてテーブルとソファーの位置を変えたりそれぐらいしかやってませんあと新しい家族ができました<笑> 얘 이름은 쥐나미에요 왜냐면 얘를 사왔을 때 제가 마침 다리에 쥐가 났었기 때문에 이름은 쥐나미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오랜만에 옷 하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여성분들은 진짜 한 번쯤은 인스타에서 봤을 법한 그 사이더라는 쇼핑몰인데 요즘에도 계속 인스타 광고에 뜨고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뭐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다가 가격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게다가도 외국 사이트니까 진짜 완전 저도 안 입을 퀄리티의 옷이 올까봐 계속 보류를 하고 있다가 그냥 한번 이번에 질러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질도 너무 좋고 디자인도 되게 유니크해서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산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는 영상으로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 몸은 키가 160 정도고 몸무게도 한 42에서 43kg 정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몸이에요. 네. 그리고 약간 허리가 가늘고 팔뚝이나 허벅지에 살짝 살이 좀 있는 그런 체형입니다. 네, 옷은 실패할까봐 일단 세 벌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반팔 원피스 하나, 스웨이드 치마 하나, 나시 원피스 하나. 소개할 옷은 고양이가 그려진 원피스인데 디자인이 너무 특이하고 귀여워서 산 원피스예요. 사이즈는 XS인데 저한테는 적당하게 훌륭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이즈로는 조금 작게 나온 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나시로 입고 싶었는데 이렇게 노출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한 여름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셔츠에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츠와 아마존 자반에 2 0 0 0원으타심플한셔입니다두 번째는 스웨이드 치마인데 재질이 도톰하고 유니크한 무늬가 있어요. 이것도 x 스 사이즈인데 허리도 적당하게 잘 맞고 재질도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가을 겨울에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치마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길이가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 검스를 신고 입어야 할것 같은 네. 디자인 자체는 되게 특이하고 귀여워요 네, 세 번째는 반팔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XS 사이즈인데 재질 자체가 되게 얇고 살짝 헐렁해서 여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이랑 옆에 이렇게 자크가 있어서 여기를 다 열지 않으면 뻑뻑해서 잘 들어가지 않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입고 나면 은 조금 헐렁해서 불편하지도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XS 치고는 조금 큰 편이에요. 제가 평소에 입는 S 사이즈랑 큰 차이가 없는 정도? 사이트가 XS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자주 애용을 할것 같은데 왜냐면은 솔직히 이제 일반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사이즈가 5호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 사이즈 일반 5호 사이즈의 원피스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엄마 옷 훔쳐 입은 초딩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이건 라인 에디션의 정장 원피스인데 옷 자체는 예쁜데 제가 어깨도 좋고막 그러다 보니까 옷이 태가 좀안 나죠.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 옷 하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결혼식이 한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진짜로 유부녀네요. 지금 앞머리도 엄청 많이 길었잖아요. 이게 웨딩드레스 입었을 때 앞머리가 이렇게 일자인 것보다는 길어서 넘기는 게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기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가지고 앞이 잘 안보여요. 아무튼 이제 결혼식이 코앞이라서 피부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피부과가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막 강락 같은 거막 그런 거나 10회에 200만 원막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지금은 그냥 홈케어 같은 걸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턱 밑에 약간 아픈 딱딱하고 아픈 뾰루지 그런 게 났었거든요. 이게 마그네슘 패치인데 요거 붙이고 이틀 지나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싹 사라 졌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제 비포 영상은 찍어놓지 못했지만 남편이 볼에 이따만는게하 나가지고 그거를 찍어놨는데 술 먹어서 이런 거야 이거는 진짜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붙이고 한 이틀 지나니까 빨간 자국만 살짝 남아있고 다 가라앉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패치가 아니라 침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그네슘 패치예요 머리카락보다 얇기 때문에 붙인다고 뭐 아프거나 그렇진 않고요 저 웬만하면 큰거 나면 염증 주사 맞고 이랬는데 이 패치도 진짜 주사 못지 않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여드름 패치 중에서 압도적으로 좋았던 패치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거 공구한번 진행해볼 건데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저한테 되게 많이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지금 인스타로 공구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는데 솔직히 효과가 없었으면 저도 이거를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해서 굳이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피부과 와가지고 몇 백만원씩 투자하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홈케어 같은 거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피부과는 살짝 보류하고 홈케어로 하고 있습니다 밖에 <웃음> 나오는 아니, 평소에 뭐 나가질 않으니까 뭐 찍을 그게 없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가지고 왔죠. 2시간 음. 뭐는... 동안 먹을 거 아니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말릴 수가 없잖아. 잠도 한번 가는 거지. 저는 집에서도 할수 있는 거고. 야, 이건 나도 술이나 안 먹어도 멋겠다잘나오지잘 나올 때. 이 진짜 이쁘다 마가 이쁘다